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나라는 외국인이랑 싸게 해주고 어, 우리나라는 싸요. 외국인들이 싸요. 왜 아니 우리들이 좋아할 기대 학교를 스트로만이 비서 마치 책 보는 모습 아니면 책 읽는 모습으로 나와요. 이게 그 당시 콧무원 자세입니다. 이렇게 글쓸수 있고 읽, 읽, 읽을 수 있는 사람. 위대한 왕위에라고 쓸수 있지만, 근데 문명 박물관에 있는 왕위에라보다 미해라, 한 천년 후입니다. 완전 큰 차이 있습니다. 여기 네 개, 네개 꺼내서 따로 강아지 네 개에다가. 죽은 사람 대신 일할 하인를 만들어요 음. 그래서 진짜 사람 안 좋겠고 이런 거 360개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음. 매일 일할 사람 다루고, 다루고. 음. 이게 아이라이너입니까눈 아, 그 화장할 때 쓰는 어, 음. 탁자인데요 음.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보셨죠? 얇게 정확하게 문처럼 생긴데 문 아니에요 그래서 Fake door라고 합니다. 이게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 같이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인데요. 항상 무덤 안에 서쪽에다가 만들었어요. 동물 머리, 새 머리, 사람 머리 보시면 모두 다 저쪽 보고 있으니까 이쪽 보니까 읽을 때는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태양이 죽고 나서 태양 만나야 돼요. 태양 만나야 하니까 결국은 항상 피라미 동족의 신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. 그다가 음. 동족이 있는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. 태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. 그래서 이 문도 열려 있는데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요. 돌로 만들었지만 마치 나무 통처럼 만들어진 전장입니다. 그래서 아직. 나무 문명으로부터 영향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게 그 파는 내용. <웃음> 아, 그거, 그거 제가. Okay? 여기있어요 축하 포장해서 저녁으로 문도 되겠는데요?